시험에서 100점을 맞은 리아에게 아빠 잉여민이장난감노프건을 사주게 되는데 그런데 리아가 충격적인 발언을 한다 아, 아빠 저 솔직히 말하고 있어요 <웃음> 뭐 뭔데? 저 사실 100점이 아니에요 0점이에요 그, 그만! <웃음> 뭐, 뭐, 뭐라고? 알리아야 왜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맨날 방점을 맞아서 엄마한테 혼나는 게 무서워서 그랬어요. 음, 그랬구나. 그래, 이번에는 아빠가 눈 감아줄게. 이번에 아빠가 장난감도 사줬으니까 다음엔 잘해줄 수 있지? 어? 어? 아빠는 역시 이해해줄 줄 알았어. 엄마한테는 말안할 거죠? 물론이지. 이건 사나이 대 사나이로. 비밀을 꼭 지켜줄게. 알겠어? 그런데 빵점시험지는 잘안 보이게 잘 숨겼지. 어? 어? 너잘 어? 버렸지? 너 어, 책가방 뭐, 안에 있다. 뭐, 뭐 뭐라고 거기면은 엄마가 볼거 아니야. 아 진짜. <웃음> <웃음> 오빠가. 장난감 빌려가놓고 어? 안 돌려주잖아 여기 어디다가 뒀을 텐데 아. 아. 이건 오빠 책가방? 여기에 있나? 안 돼! 으악! 으악! 다행이야 하마터만 들킬뻔했어 음. 미야 다행이다 하마터만 들킬뻔했어 이너프것만 아니었으면 전 들키고 말았겠죠 리아야! 리아 이번에 100점 맞았다면서 시험지 좀 보자! 엄마가 와요! 엄마가 온다고요! 어떡하죠? 어떡해? 아 어, 어, 어, 어. 일단 빨리 몸을 숨기자고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저쪽으로! 리아야! 리아야! 어? 리아야! 여보! 요루루는 어? 왜 여기서 자고 있어? 뭐야? 응? 음, 음? 어, 이건, 뭐야? 시험 0점? 리아 이 녀석 거짓말이 쳐! 리아야, <웃음> 숨어 있지 말고 빨리 나와! 여기 있는 거다 알거든? 어허, 어허라, 엄만 다 보여? 거기 숨었지? 엄마가 간다? <웃음> 엄마가 가고 있어요? 진짜 오늘 혼날 준비해! <웃음> 어미 어쩔 수다 뒤로 후퇴하고! 문을 열면 공격! 공격! <웃음> 뭐하는 거야? 쭈글쭈글 <웃음> 삼겹살은 매! 엄마는 부아서는 안될걸 봤어! <웃음> 진짜 잡히면? 진짜 가만 안 둬? 아이 그건 또 도, 도대체 뭐야? 그리고 여보는 거기서 왜 리아 편을 드는데 여보, 미안하지만 오늘 리아 좀 한번 봐줘. 우돈. 사나이 대 사나이로 약속한 거라고. 엄마, 미안해요. 한 번만 봐줘요. 빡장 마주시도 있지 왜 그래요? <웃음> 한번 와보시지. 와! <웃음> 아! 오, 오! 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A few minutes later. Yeah. Right. 아직 안 갔을 거예요. 저리가. 엄마, 오빠가 갑자기 저걸로 내 머리를 썼어. 괜찮아 유주르 그래. 부자들끼리 똘똘 뭉쳤다 이거지? 으르르 엄마 따라와. 니네 오늘 둘다 죽었어. 야갔나 본데? 우리의 승리구만. 역시 너프건이야. 역시 너프건 최고. i t t l e longer than a few minutes later. 응 저기요. 여기서 제일 강력하고 좋은 나프건 있나요? 에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에이 성능 확실한 나프건이 있긴 있죠 에이 따라오세요 일단 보여드릴 건음 이게 좋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바로 이겁니다! 마인크래프트 약탈자의 크로스보우 석궁 블래스터 폴트 나프건 영롱한 마인크래프트 팬이라면 열광할 수 밖에 없는 약탈자의 석궁 나프건을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뒤편에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장전 완료! 정말 석궁을 쏘는 느낌이 들죠? 석궁을 뒤로 당기고 버튼을 눌러 한 개의 다트를 발사합니다! 석궁에는 세 개의 전면 장전 배럴이 있어 연속으로 세 개의 다트를 쏠 수도 있죠 그 옆에 있는 꼬마 친구한테는 음... 이게 좋겠구나 자! 마인크래프트 해적 유적을 지키는 수호자 가디언 몬스터가 축소되어 너프건으로 바뀌었다! 너프 마인크래프트 마이크로샷 시리즈 가디언, 엔드드래곤, 가스트 세 가지 시리즈가 있지만 그 중에 나는 가디언 너프건을 강력 추천하고 싶구나 자이 너프건은 바로 컴팩트한 크기가 큰 특징이지 크립간 중 마이크로샵 마인크래프트 가디언 너프건 덕분에 휴대가 간편해서 어디 어디서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단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와 너프건을 평소에 둘다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최고의 선물같은 너프건이지 다 엄청 맛있어. 이거 성능 확실하다는 거죠? 물론이죠. 확실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빠 고마워요. 역시 아빠밖에 없어. 그런데 엄마가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요? 글쎄. 어쨌든 우리에게너프권이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모이걸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그 고, 게요야 고, 고, 고, 우리도 너프건 샀다? 우리한테 감히 너프건을 고, 겠다 허? 고, 고, 고, 고, 고, 야 여기 있네 <웃음> 절대 울리기스럽지 <웃음> 아빠 엄마가 들고 있는 너그건 뭐야 나도 모르겠다 엄청 좋아보이네 어쨌든 거짓말은 나쁜거야 둘다 반성하고 있어 알겠어? 그래 반성이나 어, 어, 어. 그래, 하라고 역시 우리 엄마 최고. <웃음> much much much later. 드디어 할아버지 전에 제 아나가 여기서 넉포골 사갔죠. 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센 걸로 주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센 걸로 주세요. <웃음> 그거보다 훨씬 강한 거라 이건 아무나 안보여드리는 건데. <웃음> 바로 바로 h 클크 e he, 스 e he, 트 e he, h 프 이건 바로… 바로 근접공격과원거리 공격까지 할수 있는 하이프리드 너프건이다! 망치 전문에 다투 세 개를 장전하고 발사할 수 있지! 이건 그냥 망치 아니에요? 저게 너프건? 물론이죠! 바로 주세요… 뭐 빨리 주세요! 리아야, 빨리 복수하러 가자. 응, 가자! <웃음> <웃음> 여러분들도 이 강력한 마인크래프트 모양의 나프건을 구매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성능은 아주 확실하답니다. <웃음> <웃음> <웃음>